첫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방인 교회들이 교회에 유대적인 조건에 조건이 없이 가입이 되는 문제 때문에 불거진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죠 <웃음>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수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에, 바,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그 동안 쭉 보아 온 것이지만 이방인의 교회 가입 문제는 고넬료 사건 뒤에 가시화된 것입니다. 그 고넬료의 사건이 이제 그 <웃음> 이스라엘 영역 안에서 있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수리안디옥 교회에 무명의 순교사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회심함으로써 더욱 교회적으로 그 문제가 확대된 것이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한 이방인 선교 이후 더욱 구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는 이미 그런 일들이 예, 그들이 겪은 경험과 성신님의 깨우치심에 의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었는데 많은 수의 유대적 성향을 가진 그, 가, 그런 그 자들 그 유대적 성향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난립하여 교회 주변에 있게 됨으로써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문제들이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입니다. 특히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어린 신자들이 그런 일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뭐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 이후 또 모세 이후 그 율법의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 오랜 전통이고 그것이 정통적인 지식인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토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 하는 것을 얼른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내적으로 교회를 위협하게 되자 교회 일꾼들이 나섰습니다. 교회 통일성을 해치고 분파주의를 만드는 일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들은 독단적으로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당시의 경륜적 질서에 따라 일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경륜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만물의 통일을 위한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아, 펼쳐가시는데 그런 어,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어, 그 절차를 존중하고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김홍전 목사님 그 사도행전 책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더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유권의 내용 전체가 아마 그 14장, 15장의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미 신학을 확고하게 에그 구축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대한 신학을. 그래서 사실은 그가 가진 그런 신학적 입장에서 얼마든지 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륜적 질서에 따라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에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정당한 답을 취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다 빼놓고, 자기 의견은 있지만 자기 의견을 그냥 다 빼놓고 예루살렘 얘기만 무조건 듣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속에서 낳던 결과를 예루살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고 했던거죠. 증험해서 나타내려고 했던거죠. 음. 이 일은 앞으로도 선교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합한 근거가 마련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대두된거잖아요. 제일 먼저 그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또 유대주의의 그 세계 속에서 그그두그 그그 문명이 충돌해가지고 서로 새롭게 하나가 되는 사회 이건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 처음 처음 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통일이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일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설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그럼 저들에게 무슨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냐? 다시 할례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 받으면 사실은 절기 제 제사에 뭐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죠. 골로새 교회 그런 사실 그런 것들 또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나중에 아무튼 그런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일에서 좋은 선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성신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다 각자를 다 교회 기초가 되는 사도들을 써서 그 일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에 오래 거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 그, 한 그, 기, 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45년에서 48년, 뭐, 그, 그, 그 어간이 될 걸로 보는데, 아무튼, <웃음>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봤지만, 사도, 그 사도행전 계속 공부를 하면서 확인할 것이겠지만, 그, 주후 50년경에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해서 또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변론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뭐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대강 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기를 그들은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본문에는 명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파송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 어, 본문이 들어 있는 15장 그의 그 24절을 보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정통 그 사도들의 추인을 받아서 그 여기 저 수리 안디옥교에 온 사람들이 아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상한 경로도 없이 이렇게 외형적인 정통을 표방하고 그 출신지를 근거로 자기 주장을 하며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누리며 바르지 않은 내용을 가르쳐서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사람 정상한 절차를 밟지 않는 사람입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그 허락해 주신 그런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잠잠해야죠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 가서 꼭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 어떻게 어깨넘머로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단순히 사도와 교회원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성을 근거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에서 왔으니까 내가 뭐 사도 베드로도 보고또 야고보도 보고, 보고 뭐다 봤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정통인 것처럼 표방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아예 믿지 않는 유대 유대교인 이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아직 모세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구약의 의미 그리고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울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확연한 그 구분을 알지 못하고 구약만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오만하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행세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라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단은 항시 이런 사회비적인 자들을 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뭐 신학적으로 보면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죠 늘 자기 꾀로 구약을 알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소통함이 없 주님과 소통함이 있으면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이방인들 선교의 일을 한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못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웃음> 다 모르는 거죠. 구약, 구약의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문자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유대교인들은 사실,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지금 통, 통곡의 벽 앞에 그 옆에 그 조그만 건물에 들어가 보면, 라피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냥 그, 그 율법을 이러고 흔들, 흔들어가면서 외우고 있어. 계속 외우고 있어.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 종교 형식의 아주 매인 사람들. 하나님과 정상한 소통을 하지 않는. 종교적으로만, 그, 음, 음, 음. 음. 무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 쓴다, 말이 사단은. 설 아, 알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좀 행세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써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킨다. 우리가 알다시피 할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래는 창세기 17장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출애급 이후 6월절과 관련하여 모세율법에서 체계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믿음의 언약을 외적으로 인치는 의식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성별됨과 순종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언약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15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여것도 15장 6절입니다. 근데도 이제 실수가 많이 있죠. 16장에서 뭐 하가를 취해가지고 약속의 아들을 그 누구한테 올지 모르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자기 그냥 생각 속에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근데 이제 17장에 와서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아무튼. 그냥 그,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차서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우리 누구라도 마찬가지요 저절로 된 사람이 없어요.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은혜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발전하고 완성해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할례가 주어진 거죠. <웃음> <웃음> 언약을 외적으로 인체 낸 의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별됨과 순종의 의미가 담긴 그런 것입니다.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걸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죽게 있다는 것을 사실은 가시적으로 어,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웃음> 바울이 후에 로마 교우들에게 말했듯이 그 순종이 없으면 할래가 모할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의식 자체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의식이 의식되게 되는 일이 나타나야 의식이 참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래가 주로 유아할래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적 은혜의 그 여행을 그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할례는 아브라함보다는 모세와 밀착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할례의 내적 의미를 찾기보다는 할례의 외적 의식에 참여 행위의 의미를 두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할례 의식을 치름으로써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견진 성사나 종부 성사의 의식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고 행위 공로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성향을 아시고 할례가 모세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할례가 모세보다 앞선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이라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게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건 그러니까 이 형식이 본질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사실 신명기의 내용을 봐도 너희가 그 마음 가죽을 배라고 했죠. 마음 가죽을 베라 고때 할례 진정 할례 할레, 그 할례는 외적 표징이고요 마음 가죽을 베 것에 대한 외적 표징으로서 할례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게 항상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외적 할례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주님의 이런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한계와 역할 등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성취적 가르침을 무시하여 그저 이전처럼 유대인들에게 종속되어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관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일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이방인이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인간의 행위를 높이는 일을 그 섞은 것이죠. 이에 대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할래제도가 그리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유대관습은 철폐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의식의 본질적이고 내적인 의미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바나바는, 바울 신학이 확실히 이제 공고하게 서 있잖아요. 모든 구약의 그 제도와 형식, 이런 것들이 다 그리또를 예표했던 것이고, 상징했던 것이고, 그리또를 그 그림자적으로 나타냈던 것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그리또 안에서 성취된 걸 안, 알기 때문에, 그건 뭐, 그거 그렇게 바도이 있는데 그것도, 허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확실히 바울의 신학이 성경신학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확실히 서 있었던 거죠. 그리토 중심에, 기독론 중심에 그 신학이 확실히 서 있어서 그 교묘하게 섞어 들어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디아포란문제 하고 이제 중용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의 그러한 그릇된 주장에 대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저들과 대적하여 변론한 것입니다. 진리를 흔들기 위해 사이비들이 덤빌 때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여기서 가만히 있었다면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다시 닫힐 수 있었으며 교회가 온통 혼합된 교리로서 어지러워져서 그 머리되신 분에 대해 왜곡된 사조들이 판을 치게 됐을 것입니다. 이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얼마든지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아주 엄중한 걸로 생각한 거죠. 아무튼 저들은 그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옛사람의 성질로서의 다툼은 분명 저 불의한 자들에 의해 행사되었겠지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처럼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은 세 사람의 성질로도 냉철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저들의 그릇됨을 증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 견해가 옳다는 것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선언적인 그 내용으로, 어, 증거해서, 어, 나간 거죠. 그러면, 어,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변론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구속사적으로 할례가 갖는 의미와 그리 도 안에서의 성취, 그리고 할례가 진정으로 가리키는 내용 등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갈라데아서 5장 2절로 12절까지 내용을 보죠. 이것은 바울, 어, 어 파울이 거짓된 자들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율법의 공로적 행위로 미혹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빼앗는 일에 대해 깨우친 말씀인데 아마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저들과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할래 자체는 의미가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 <웃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토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토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신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토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이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 할례를 행하고 말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 할례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할례의 본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니 할례에 매달리면 이건 죽을 일이 돼.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 지금 마치 지금 안식교도들이 뭐 레위의 말씀이나 뭐 이런 말씀 가지고 뭐 순대도 안 먹고 뭐 오징어도 안 먹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적으로 똑같아입니다. 아울러 골로세서에 나오는 진정한 의미로서 그리도안에서의 할래의 사상에 대해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골로세서 2장 6절로 12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6절로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토를 조치미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레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에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할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로서 이제 그 사랑으로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변론을 하여도 무지한 그 유대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니까 교회 형제들이 이에 대해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는. 나가야 하는 시기에 이런 문제의 돌출은 교회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겠다는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의 사역자가 사회를 보았을 것이고 온 교회가 모여 그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교회의 외부적인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켜 그릇되게 줄을 믿게 하려는 사단의 전술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무지하고 고집세고 자기의 의가 강한 자들을 하수인으로 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회원이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증거하는 회원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사단이 미혹하는 거죠 타락한 인성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유해한 방법으로 유혹하여 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라는게몸무해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받는다 하면 너, 너도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뭐 방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 김홍준 목사님 그 사도행전 강설을 꼭 참조해 보세요. 거기서 내가 오르니, 네가들렸느니 뭐, 또, 또, 이쪽은, 이쪽대로 또 내가 오르니, 하면서, 어디 가면 구원 못 받냐,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사단에 휘둘려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많은 허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 안에서. 신령하게 누려가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지역적이고 부차적인 걸 가지고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정통이다. 그런 주장 하는 이건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주의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른 자들은 죽게 강구하며 그 답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성신님을 의지해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머리를 맞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단순히 어떤 타협을 하고 나아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 시대 그 경륜적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데 이걸 이거 우리는 이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걸 보편성 있게 또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게 통일성 있게 그런 사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려고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이런 작정은 참으로 지혜로운 작정입니다.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주로 게시를 내리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중심으로, 그러한 성구자들에게 문의하는 것은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단순히 자진, 자신들의 수준이 낮아서라든지 아니면 좀더 무조건 더 높은 자들에게 굴복하고자 이렇게 작정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경륜적 질서 안에서 자신들과 동질의 신앙과 신학을 가진 자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받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객관적으로 역사 앞에 확정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의 그 지혜로운 태도입니까?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가진 뭐, 지식이 확신하다. 이거 가지고 주장해갖고 할래가 맞다. 와, 아, 알지도 못하고, 아, 구속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고집을 펴서 이게 정통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처리를 해 나가는 거죠. 결코, 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으니까 사도들한테 다 물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바울, 이제, 김홍전 목사님 그 사도행정 강의에 보면 한권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신학이 이미 확고부동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뭘, 새로운 걸뭐 얻어서 결정해가지고 거기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에요. 교회에 이 이방, 수리 안디옥교회,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독립성이 있고, 그리고 또, 또, 예루살렘 교회와 통일성이 있음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결코 그 유대주의적 성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하게 그,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쓸데없이 뭐몇 가지 아는 거 가지고 고집을 내세워서 뭐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당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 바, 베드로도 바나바도 그 외식의 미용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자유롭게 먹다가 그냥 찔려 가지고 나가, 나가보는 그런 일을 했다. 그게 바울이 그걸 책망했잖아요. 베드로도 책망을 했죠.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참 지혜롭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고, 기를 처리했다. 어떤 수단으로 이방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이미 성신님의 인도와의 경험을 한 일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그 시대의 질서대로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신 일군을 지지하고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와 그동질의 생명성을 더욱 나타내는 일이기도,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잘변증할 인물들로 바울과 바나바 등을 뽑은 것도 안목이 있는 결정이었다. 이게 가령 바울의 의견하고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하고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완전히 사도로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개혁교회 원리가 참 거의 그 성경적인 게 뭐냐면, 지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치리 기관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물로 주신 사역자와 성도들로 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치리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다. 아, 우리 교회 목사는 저 교회보다 못해. 목사보다. 뭐저 교회 큰 교회니까 거기 얘기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야.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사역자라도 주님이 세워가시는 걸 보고 존중하고 같이 통일성을 누리고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 교회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걸 확인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걸 존중해줘도 아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오히려 말을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격을 낮춰버려가지고 야만유의주제께서이 사회를 다스려가시길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다스려가시길 기뻐하시는데 그걸 자기 인간적인 잣대로 저울로 잡아가지고 자기도 잘면, 자기도 잘면 세상 아버지, 뭐, 뭐, 세상 부모들 가운데 서지도 못, 얼굴도 못들 존재들인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아, 뭐, 누구를 알고 있니, 뭐, 뭐, 내가, 정통, 뭐, 뭐, 뭐를 알고 있니. 그런 생각을 한다. 그게 참 교만한 생각, 무지한 생각이에요. 이게 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우리 이 2002년도에 말씀 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아주 격이 있게, 의미 있게, 아주 거룩하게. 누구라도 그냥, 거저 달려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은 거저 달려있는 자라고 자문에 나와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그 세례의 의미 할례의 본의 안에 있는 그런 세례 그리토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로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과 소통하면 적극적으로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주장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성신의 인도를 받는, 내가 과연 전체적으로 그리토와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힘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요. 아주 지혜로운 작정을 한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교회 전송을 받고, 어 이제 가서, 이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통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